네 저는 내가랜다 네, 안녕, 동티비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비가 자주 내릴 것 같습니다. 비가 오는 날 자동차를 타고 달리다 보면 자동차의 뒷부분이 쉽게 더러워지는데요. 세단형 자동차도 그렇지만 특히 SUV, RV, 웨건, 해치백 스타일의 자동차가 유난히 지저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의 자동차 뒷유리에는 작은 와이퍼가 하나씩 달려있는데요. 대부분 운전자분들이 앞유리 와이퍼는 잘 관리를 하고 계시지만 뒷유리 와이퍼는 관리가 소홀하십니다. 아마도 차를 타시는 동안 한 번도 뒷유리 와이퍼를 교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 신차들은 유심히 살펴보시면 뒷유리 와이퍼가 아예 보이질 않는데요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기존의 차들처럼 유리 아래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위쪽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이퍼의 교환 방법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어 와이퍼가 왜 SUV에만 달려 있는지와 노출형의 기존 차와 신차에 숨겨진 와이퍼를 교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비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튜비왜 SUV, RV, 웨거 해치백 스타일의 자동차에서만 리어 와이퍼가 달려 있는지를 짧게 알아볼까? 자동차는 달리게 되면 전면부의 공기를 위, 아래 또 좌우 측면으로 해서 뒤로 밀어내게 되고 이럴 때 차의 뒷부분이 일시적으로 진공상태가 형성되고 그 진공시간이 차이가 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선형 구조인 세단형은 와류 형태가 작지만 SUV 같은 뒷부분이 싹둑 잘린 듯한 판형 구조는 와류 형태가 크고 진공시간 또한 길어지게 되기 때문에 전면에서 날아온 먼지나 빗방울이 뒤쪽에 모여 붙게 되는 거지. 대충 이 정도로 알아보고 여기 올류 소렌토와 MQ4 신형 소렌토 두 대가 있는데 보는 것처럼 신형 소렌토는 빈 유리 와이퍼가 보이질 않지 없는 게 아니고 여기 스포일러 아래를 살펴보면 와이퍼가 숨겨져 있는데 요즘 현대 기아 신차가 대부분 이렇게 바뀐 형태로 나오더라고 소렌토뿐만 아니라 A4 카니발, 올류 투싼, 스타리아 넥소 등 전부 이렇게 히든 와이퍼 형태로 바뀌었어 그래서 와이퍼를 교환할 때도 기존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교환을 해야 되는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으니까 구형과 신형 모두 교환 방법을 알려줄게 먼저 구형부터 알려줄게 와이퍼 암쪽에첫 번째 관절을 힘을 줘서 꺾어 세우고 와이퍼의 양쪽을 두 손으로 잡고 끝에 관절 부분을 뒤쪽으로 꺾게 되면 쉽게 분리가 되고 조립은 역순으로 와이퍼의 중간 부분을 와이퍼 암의 홈에 맞춰 끼운 다음 펴주면 되는 거야 간단하지? 그런데 신형은 와이퍼가 안쪽으로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냥 교환하기 힘들겠지 먼저 차 안으로 들어가서 시동을 켰다가 끄고 20초 이내에 와이퍼 작동 내부를 위쪽으로 2초 정도 밀어 올리면 앞유리 와이퍼가 세워져 멈추게 되고 이때 뒷유리 와이퍼도 살펴보면 아래 방향으로 내려와 멈춰 있게 되는 거지. 그리고 해체 및 교환하는 방법은 구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 뒤에 다시 차 안으로 와서 시동을 켜고 와이퍼 작동 내부를 살짝 올려주면 전면과 후면 와이퍼 모두가 원위치로 돌아가게 되는 거야.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며칠 전 밤엔 천둥, 번개까지 동반되고 일부 지역에선 우박까지 내리고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잠깐 비가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와이퍼 사용할 날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미리 와이퍼 관리하시고 안전운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차는내 네, 네,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